안녕하세요 마스터클래스 FX의 이영호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호주달러 분석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 건데요 저희 마스터클래스 FX에서는 한국시간 매주 화요일 점심시간에 제가 매주 라이브 강의를 해드리고 그리고 라이브 강의 시간대 모든 차트를 분석을 해드리며 같이 거래 기회도 찾고 그 다음에 모든 질문 답변 다 해드리는 시간도 갔는데요 그 라이브 시간대에 저희가 호주달러 한시간 차트를 보면서 거래 엔트리를 하나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호주당 한시간 차트에서는 이제 서포트 리테스트를 한 모습이며 업트렌드 라인을 타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매수를 해서 이 상황에서 매수를 해서 바로 0.7085 정도 이 정도 가격에서 매수를 해서 0.72000까지 0.72까지 저희가 타겟으로 잡아서 약 1대 한2 정도 비율 아 1대 2.5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비율로 어, 거래로 이 정도 비율로 거래를 잡고 그 다음에 매수 진입을 바로 했습니다 당연히 어, 화면에 보시듯이 공지방에 9월 28일날 공기가 되었고요 10월 1일 타겟이 맞은 것을 어,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보시면 은 데이리 차트 0.70657 서포트 4시간 차트 우리가 보면 은 여기가 노란색 박스가 레지센스 즉 저항선이었습니다 저항선을 뚫고 그 다음에 지지선을 리테스트를 하고 그 다음에 0.72까지 올라간 모습 보시면 별다른 들어오던 없이 엔트리 진입 하자마자 0.72까지 약 110핍 정도 2.25 비율이었네요. 그래서 2.25 비율의 거래를 깔끔하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분석 자체는 상당히 간단했습니다. 데일리 차트에서 우리가 현재 이제 마켓의 가격 현재 이제 시간대 자 봅시다. 자 여기서부터 현재 가격대에 이제 차트를 보았을 때. 어디가 지지선이고 어디가 저항선이 되었을지 어 어디가 지지선이고 어디가 저항선인지 제대로 한번 체크를 한 후에 가격의 틀을 잡아주고 그다음 4시간 차트로 와가지고 가격의 패턴 한번 본후 가격이 현재 어떤 상황으로 이제 어떠한 모습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이 서포트를 현재 뚫은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서포트를 뚫은 상황. 뚫은 상황. 그렇죠? 우리가 데일리차트에서 잡아왔던 이 서포트를 밑으로 현재 뚫은 상황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봤을 때 서포트를 뚫고 나서 이 서포트를 저항선으로 유지를 하지 않고 다시 서포트 위로 올라와서 그쵸 뚫었던 서포트 이제 저항선이죠 즉 레지센스 레지센스 위로 올라와서 그 다음에 다시 0.7065 그리고 0.72750 레인지 즉이 거리 이 구역으로 다시 한번 들어온 것을 우리가 한 번에 알아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수를 할 때는 항상 서포트 즉 지지선에서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할 때는 항상 저항선 즉 레지센스에서 항상 매도를 합니다. 그렇죠? 단순히 말을 단순히 심플하게 말씀을 해드리자면은 위에서 매도하고 를 밑에서 매수를 하는 그렇죠?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이에요, 그렇죠? 이 위치가 근데 여기가 서포트 여기가 이제 밑에가 맞는지 여기가 위에가 맞는지 이거를 잘 아시려면은 서포트 레이싱 즉 저항선 지지선을 잘 그리실 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기본이 되겠고요 호주 달러 차트 같은 경우에는 이 가장 심플한 기본을 가지고 저희가 분석을 한 후에 마켓 패턴 즉 캔들스틱의 움직임을 보고 방향성을 한눈에 알고 여기가 이제 현 상황의 바닥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고 0.720 레지센스까지 매수를 했습니다 자왜 0.720인가? 가장 가까운 중요한 천장 저항선 즉 레지센스가 바로 0.720 이 구역인 것을 또 한눈에 우리가 볼수 있었기 때문이죠 성공적인 거래의 레슨을 좀 드리자면 첫 번째 저항선 지지선을 잘 잡아줘야 하고요 두, 번째, 두 번째는 가격이 어느 움직임 구간에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호주달러 서포트 레이신스 즉 저항선 지지선 저항선 지지선 하얀색 줄로 그렇죠 가로줄로 잡아줬죠 그러면은 현재 가격이 저항선 지지선 이 사이에 있으니까 가격이 어느 움직임 구간에 있냐면은 바로 이 구간에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한눈에 우리가 여기가 이 밑에가 바닥인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위에가 천장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닥에서는 우리가 매수를 해야겠죠 짧은 추세가 어느 방향인지 체크하고 따라 거래한다 자 보시면은 서포트 현재 서포트 바로 위에 올라와 있는 모습이고요 짧은 추세 가면은 우리가 한시간 차트에서 그릴 수 있는 바로 이 추세선입니다 이것이 바로 짧은 추세입니다 짧은 추세 보시면은 추세가 상승 추세죠 그렇죠? 이 추세를 따라서 서포트가 유지가 되는 것을 보고 추세를 따라서 거래를 하시면은 저항선까지 타깃을 보고 아주 좋은 성공적인 거래를 꾸준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셋업들은 모두 저희 마스클스FX 공지방에 공유가 되고요. 공부를 하시면서 돈을 벌수 있는 곳이 바로 마스클스FX입니다. 가입 문의는 언제든지 이메일 연락 주셔도 되고요. 카카오톡도 있으며 회원 가입은 www.masclesfx.com에서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멤버방에서 뵙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